제가 이번 바디빌딩 한 7개월 준비하면서 이제 내 것으로 만들었던 어떤 방식이나 프로그램.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릴 강도. 사실 진짜 운동을 하러 왔기 때문에 제가 진지하게 할 거거든요. 진지하게 하면서 드릴 팁들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하나하나씩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워밍업 같은 경우에는 관절을 데워준다는 느낌으로 수축감을 느끼기보다는 내 관절 움직임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편안하게 이제 본 세트로 들어갈 건데 저희 본 세트 2세트 밖에 안 합니다 2세트를 다 들지 못하는 무게로 강제 반복을 시킬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반드시 운동 파트너가 있어야 하고 여러분들에게 좀더 도움이 되려면 본인보다 근력이 센사람이 훈련하면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1세트를 거의 성공할 수 있는 무게로 하고 2세트는 좀더 무게로 올려서 최소 뭐한 5개? 6개 정도 맞출 수 있는 무게로 5 여섯 일곱 잠깐, 예. 여덟 아홉 제가 이 흉근이 굉장히 약했던 사람으로서 어 제가 어떻게 보완을 할수 있었냐면 수축과 그리고 이완이 있잖아요 기능성 훈련이나 파워훈련을 할 때는 수축에만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고 하면 이거는 두 가지 수축을 다 가져가야 돼요 단축 수축을 하고 그러니까 가슴이 볼록 튀어나오는 기점이죠 그, 그, 그 기시점을 중심으로 저항을 계속 충분에 두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찢는다는 느낌이 나셔야 돼요 보시면 이두가 저희가 수축을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쉬운 수축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냥 이완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찢으면서 나가는 거죠 수축을 계속하는 상태에서 지금 무게 저항이 없기 때문에 이 신장 수축하기 어렵지만 손이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아니라 수축을 했다가 다시 그 수축감을 찢어주는 거예요 즉. 운동 내내 계속 수축감이 느껴져야 돼요 이것만 잡으면 여러분들이 뭐 벤치프레스를 떠나서 뭐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나 뭐 바벨 로우나 레플다운이나 전부 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자극점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오늘은 컨디션이 되게 좋기 때문에 한 110으로 잡아서 이번 거는 한 90으로 먼저 진행하도록 할게요 90첫 세트는 쉽게, 쉽게 열 세트가 아니라, 이제, 간신히 1 0 개를 하는데, 벤치프레스 가장 중요한 점은 어깨를 쓰느냐, 안 쓰느냐거든요. 여기서 어깨를 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힘들 때, 저희가 어깨를 이렇게 밀잖아요. 항상, 체스는 오픈, 무조건. 어깨 안 쓰게, 안 쓰게끔 팔만 올렸다 내렸다는 것처럼. 이, 이, 이 팁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깨를 집어넣고, 오픈 체스에서 팔만 들었다가. 즉, 상황걸로 수축 만들고, 좀 잡아서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어깨를 내지 않는다 어깨를 낸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체스가 죽기 때문에 체스옆에서 어깨를 꽉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 둘셋 보시면 수축 잡고 팔만 펴서 형을 잡아주고 다시 수축 수축 수축 수축 어깨는꽉 잡아주세요 수축. 좀더 깊게 들어갔을때도 이렇게 하게 되면 2세트만 해도 충분히 팡핑관과 더불어서 근성장을 일어낼 수 있습니다 저희는 2세트에 모든 걸 걸어야 돼요 2세트에서 최대 펌핑이 나와야 되고 최대 근력이 나와야 되고 이 세트밖에 안 왔기 때문에 여기서 강도를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포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섯 개 여섯 개할수 있는 무게로 서포터와 같이 해서 강제 반복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세트이긴 하면서도 제가 지금까지 다 배웠던 프로그램과 적용시켰을 때전 이게 최고였어요 강제 반복을 할 때는 가장 우선시 돼야 될게 바로 신장성 수축이에요 즉 수축은 그냥 도와주고 이 친구가 신장 수축을 할수 있게끔 집중하게 해줘야 돼요 신장 수축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단축 수축을 도와줘서 남은 힘으로 신장 수축을 할수 있게 하나 둘셋자 어깨 붙여두고 상한골로만 올려서 자 수축 잡혔죠? 4번 걸어 찢어 오케이 굿 한번 찢어 오케이 굿잘 나갔어요 컴 다섯 어깨꽉 붙여놓고 팔만 다섯 일고컴온자 이래도 와주고 신장 수축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시제컴온세개만더세개만더자자 버텨버텨버텨버텨 버텨, 버텨. 다시 버텨 버텨 버텨 버텨 버텨 버텨 버텨 최대 버텨 버텨 버텨 버텨 버푸 버텨 버 오케이 버장 수축이 텨 버텨 버텨 수축이 텨 버텨 버는 버텨 버텨 <놀람> 응. 네. 아 다스 a 됐어. 이거 보고 아. <놀람> 아너왜오만만케이 <놀람> 아. <더>, <놀람> <놀람> <놀람> 푸시! 푸시! 푸시! 진짜 맘에 드는 마지막 세트 2세트였던 것 같아요 이두 운동처럼 쉽게 잡을 수 있는 수축점을 가슴에서도 잡을 수 있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거울 보시면서 할 수도 있고 이제 라이 류를 많이 해서 좀더 신장 수축을 유도할 수 있는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요구되는 게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체스업 체스업을 한다는 얘기는 어깨를 안 쓴다는 얘기거든요 두 번째는 팔꿈치를 인위적으로 좀 벌려줘서 평분의 최대 지점까지 저희가 이완을 시킬 거예요 케이브가 같은 방향으로 팔꿈치를 올려준 다음에 닫을 텐데 상황골이 먼저 앞으로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상황골로 그서 손바닥은 마지막에 닿을 수 있게. 이완할 때그 수축을 제대로 가져가기 위해서 플라이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체스업 하고, 이완을 느껴주고, 그러니까 수축을 느껴주고, 받어주고요 다시, 팔꿈치를 열어준 것 동시에, 흉분을 찢어주고 다시. 자, 늘 체스업. 네. 발꿈치를 오픈하고 일단 첫 번째는 이런 강도를 느낄 수 있는 고중량 두 번째는 동작 근데 이 도, 동작과 고중량이 서로 맞물려야 돼요 너무 고중량 하다 보면 또 동작을 놓칠 수 있고 너무 동작만 우선시하면 은 중량을 놓칠 수 있는데 서로 협의를 할수 있는 거죠 그 협의를 딱할수 있는 부분이 바로 파트너 인데파꿈치에 올려야 돼 이래, 이상상에 맞아야 돼. 네. 그래서 파트너와 같이 훈련을 하면서 난 동작을 수행하고 있지만 중량이 너무 무거워서 못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강제 반복을 도와줘서 계속 지키는 거죠. 아니면 같이 할수 있는 어떤 동행자를 만나면 그 동, 그러니까 여러분들 워낙 동작과 더불어 중량을 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플라이 동작이라서 플라이를 그냥 닫는 경우 있어요. 닫으시고, 프레스를 해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수축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라이 종류는 플라이도 맞지만, 프레스를 해줘야 돼요. 플라이와 프레스를 동시에 해야 여러분들이 단직 수축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스. 이렇게 아, 해주고, 플라이와 프레스. 하나, 스 지휘자는 <목소리가��> 수축을 다 못하면 신장만 하고 앞으로만 살짝 갔다가 바로 신장. 어휴. 어휴. 우리는 이제 2세트를 진행하되 마지막 2세트, 마지막 세트를 신장 수축을 저희가 강제 반복할 거예요. 어휴. Come o 와, 잘했어. 아, 홉흡 Come on. l 네. 네. 네. 기본적으로 한 여섯 일곱 개밖에 못 하는 분 중량 잡으시고 파트너가 이제 다 운동 해주면 됩니다. 신장, 신장. 어, 그, 그, 그, 그. 많이 하나. 자, 끝나자마자. 무게를 바로 많이 낮추세요. 낮추고 이렇게 수축 도와주고 이제 자 제가 들때 버텨야 돼. 신장을 버텨야 되는 겁니다. 한쭉내 뛰고 미러 미러. 내가 내가 누르는 거 버텨야 돼. 잠깐만. 응. 한 번씩 올리면서 버텨. 다시 다시 다시. 그렇지. 네개 남았어. 미러 미러 미러. 잠깐만. 먼저 두 개. 집으로 들어가야겠다. 아. 야사. 여 어, 거죠? 아, 났스알께 아,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음 세, 아홉, 세. 세. 음 오케이. 아 맛있다. 네. 힙 안쪽에서부터 씌워준다는 아, 느낌으로. 아, 아 일곱. 보시면. 바깥쪽도 굉장히 수축이 많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쪽도 지금 수축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전원 이게 앞셋 쭉 오케이 오케이 여덟 아, 아, 일어날! 일어날! 아! 일어날! 아! 일어날! 아!